지어 이거 눌러봐. 눌러봐. 지루 응? 눌러봐. 응? 부엌에 지금 점심 빠졌어. 지 눌러봐. 애 괴롭히지 마. 이게 괴롭히는 거야? 같이 놀이하는 건데? 몰라. 지어아 놀이, 자 눌러 눌러 보세요. <웃음> 눌러 보세요. <좀> <웃음> 눌러 보세요. 저몇 장만. 눌러 보세요. 자, 눌러 눌러. 지금 엄마밖에 안 봐. 눌러 눌러 눌러. 자, 늘라, 늘라. 이것도 훈련시키면 되지 않을까? 간식 주면서 이게 렇 재료게 요, 요 소리가 똥날때보다 잘했어라서 간식 주고하면 되지 않을까? 한번 해봐. 나는 못할것 응? 같아. 너가 못할 것 같다고 하면은 내가 또 고전 정신이 생긴다. 내가 또. 천자한 마리 키우면 돼 제롱아 잘봐 앉아 자들롱와 눌러 자 눌러 눌러 오 그래 그래 눌러 조금 더 눌러 오 어, 오케이 자 눌러 자 누르면 이게 나와요 눌러 누워말고 자 n u l 눌러. 어, h okay. o 조금 더. 이렇게 어그 맞는데. a 아 b 잘했어 h e n oh, I was so. I was so. Could come, gather the girl. I said, I w 오케이 아 I 잘했어 소, 촉각을 느껴 o cover the g i 눌러 눌러 c o 잘했어. 잘했어. 그 어. 눌러 r the 이 a b Time, but tell me, do n 자 t I did not. Do not. Okay, I just saw. 자 눌러 오! 잘했어 잘했어! 아 발로 눌러야 되는데 어차피 잘하고 있는 건가? 아니 네? 잘, 눌러! 전혀 모르고 있는 거 같아 한 바퀴도 돌아보고 어, 오!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! 아씨 발로 누르면 안 되는데? 눌러! 한 바퀴도 돌아보고 건드려보고 눌러! 눌러. 어, 어 오! 잘했어 잘했어! 아, 모르는 거 같아 보고알리가 있나? 끝! 간식 타임이었어 <웃음> 근데 좀큰거 사올까? 아니 5천 원짜리? 아니 또 가져간다 <웃음> 눌러 <웃음> 눌러 자 눌러 <웃음> 자 차원 요거 눌러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건 아니야. 세밀지도도 어. 끝났거라니까? 끝났거라니까? 끝났거다. 너 이거 가져고 이거 끝났거야. 끝났다고. <웃음> 오, 네거 아니야. 저화기만 맞잖아. 저이고 아니야. 눌러봐. 내 건데 자꾸 가져가네. 제가 먹겠다. 야, 뭐 이거 뭐 자꾸 가져가. 내 거. 내... 아니, 갈 내... 데가 없어. 내... <웃음> 그 끝날 거라고. 끝날 거라고. 왜 자꾸 가지고 들어가는데? 내 거라고. <웃음> 아니, 내 거라니까. <웃음> 웃기다 내꺼 내꺼라니까? 아니 뭐 알록달록한거 가져오면 다니꺼줄 네 알아? 내것도 있을 수 있잖아 다니게 네 아니잖아 그쵸 너무 귀엽다 그래 가지고와 그거 큰아꺼 그래? 무슨말 하는지 못알아듣는가? 큰나가 왜 이런거 가지고 놀았나? 가지고와 끝날 거니까 줘. 아니, 가지고 오라니깐요. <웃음> 또빼와야 돼. 주름 줘봐. 뿌셔봐. 뿌셔습니다봐 뿌셔봐. 뿌셔봐. 뿌셔봐. 날까지라어 간다 아, 아, 어. 왜 큰나가 자기꺼 가지고 저러나 싶겠다 도대체 왜 저러나 <웃음> 아니 진짜 집요하게 가져하네 볼래? 음. 재밌어 보이지 않아? 하나도 안 재밌어. 근데 묘하게 통통 터지는 재미가 있네.